윈도우 10을 설치하면 자동 업데이트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서 패치 파일을 PC로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인터넷 통해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윈도우 업데이트를 진행하다 보면 웹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게임 등을 할때 버벅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끄는 방법이 있지만 보안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인터넷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대역폭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윈도우 시작키를 눌러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업데이트 및 보안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고급 옵션을 누릅니다. 고급 옵션으로 이동하면 전송 최적화를 누릅니다. 전송 최적화로 이동한 다음엔 고급 옵션을 누릅니다. 고급 설정으로 이동하면 대역폭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을 보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데 사용되는 대역폭의 양을 제한한다고 나오죠. 절대 대역폭이 있고 측정된 대역폭이 있습니다. 절대 대역폭은 백그라운드에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때 다운로드 속도를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대역폭 비율에서는 하단에 는 바를 이동해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느리게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을 실행할 때 버벅거리는 느낌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좌측 끝으로 이동한 다음에 5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설정을 하면 윈도우 업데이트는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게 됩니다. 요 부분은 본인 취향껏 설정을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옵션을 변경한 다음에 속도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면 윈도우 업데이트 메뉴를 이동한 다음에 고급 옵션으로 이동해서 전송 최적화를 클릭한 다음에 활동 모니터를 누르면 윈도우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다운로드 속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확인한다는 것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